안녕하세요. 저희 전공 프로그램이 이번 주 수요일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틀 제이 뒤죠. 수요일에 심포지엄이 있어요. 이제 2학년들이 이제 졸업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졸업 논문에 대한 계획을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특별 강사분도 초청해서 그런 짤막한 세미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졸업을 한 동문 중에 졸업 논문을 뭐 이렇게 썼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뭐 이런 거를 제공하는 심포지엄인데 1학년도 그2학년 ...들이 졸업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할때 코멘테이터로 차이를 할 수가 있어요. 어, 말 그대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 되는 그런 역할인데요. 사실 s 세이의 피어리뷰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제일 아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에세이 피어리뷰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s 세이를 리뷰하는 거라고 한다면 저희 전공의 심포지엄 코멘테이터는 그 논문에 대한 계획, 그런 거를 미리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코멘트를 생각을 해보고 코멘트를 하는 그래서 졸업 논문의 방향성도 저희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대안책을 제시해 볼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멘테이터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조금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 심포지엄 당일날 온라인으로 어떻게 참여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온라인으로 하는 게 막바지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참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영화를 보는 건데요. 왜 심포지엄을 준비하는데 영화를 보냐 하면 제가 이번에 코멘트를 할 졸업 논문의 주제가 영어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도 영화를 보고 제가 그 졸업 논문을 작성하는 당사자 입장이 돼서 코멘트를 고민해 보는 게 유익한 아이디어들을 제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전체 다 영화를 봤고요, 제가 받은 졸업논문 워킹페이퍼를 좀 읽으면서 코멘트를 좀 달려고 합니다. Okay. Great. Can I introduce you all to, let's give it up, Professor g e v l i n g t h o t is, hello, she's still here, who chair this wonderful, that I'm my panel for, us, thank you. Um, the research applies, uh, case study to help with the i n v e s t i g a t i o n um, the animated film that was chosen due to its, uh, top-ranking box office status and the sprawl national sensibility e n in its reception. Next slide, please. Um, and next slide, please. Thank you. Um, slide, Um, there are three research questions proposed um, the first research question helps to understand n a t i o n a l i s m um, the main methods used in this study are qualitative text analysis and 117 structure interviews for the study of audiences online comments and also the audiences o f f l i n e ground um, next slide please regarding some polls i've included um 46 comments from t e program and 30 comments from bb these platforms have a large degree of audience engagement with the a n i m a t e film and also 14 interviews um, and also audiences strong national identity um, it wouldn't work without any of these versions in order to u n c o r e r a h e hidden power mechanisms for example h o are these audiences contributing to ACG nationalism the study has also done some best research um it has found that people born in the 90s constitute the largest percentage in watching the giant cinemas they have spending power and they take a dispersive dominant role online the expression of the rise of Chinese animation can be seen as an example of the dispersive power uh, first you mentioned that you will use audience comments from two websites amazon film and netflix for a quality c o n t e n t analysis but however i don't think there is a comment section on netflix so you need to consider a u d i e n s e training for, uh, platform or audience community And I think you already know, but uh, since your case study is live-action movie m i l a n h uh, e r e r s need to be careful not to put too much energy on explaining about animation at the end. It's original story. Of course, uh, there should be a eyebrow watching this animation one. I think I've watched this animation one at least 30 times or something r i e f explanation about them to help the readers to understand the case, especially in the introductive part. But what i n mean t is, you need to keep focusing on your case, the live-action movie m i l a n uh, I want to respond to several questions about the English. The only thing is, is because uh, uh, oh, I won't find my perspectiv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working part and the. 드디어 모든 이제 학생 프레젠테이션이 끝이 났고 심포지엄 시작한 지 8시간 됐거든요. <웃음>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 한 시간 뭐또 순서가 있어서 뭐 일단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집에서 혼자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피곤함이 뭐 있긴 있는데 그래도 진짜로 얻을 게 너무 많았던 심포지엄이었던 것 같아요. So, uh, h e r everybody. Well done, guys. h Cheers. Cheers. Cheers. Well s so 갑자기 배경이 조금 바뀌어 있죠. 꼼 심포지엄이 끝난 지 며칠 좀 지났기 때문에 좀 배경이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혹시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에 대해서 더 특별히 궁금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꿈심포지엄에서 이제 메인으로 저희가 했던 행사는 2학년들이 논문 계획을 발표하는 거였는데요. 어 이제 공통된 주제별로 줌 미팅룸을 이제 열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총 주제는 6 가지로 나누어졌고요. 첫 번째 주제는 뉴스 앤 인포메이션, 두 번째 주제는 리프레젠테이션, 세 번째 주제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였고요. 네 번째 주제는 미디어와 서브컬처에 대한 거였고요. 다섯 번째 주제는 미디어와 폴리티컬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주제는 미디어와 레이버에 대한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코멘테이팅을 한그 2학년 선배의 주제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에 해당되는 주제였고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 학생은 이제 중국인 학생인데 논문의 케이스 스터디가 굉장히 유명한 중국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코멘테이팅을 한 부분은 그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데 그 데이터를 모으는 그 플랫폼으로는 그 학생이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을 추천을 하면서 논문을 위해서 유용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정확하게 무슨 영화인지 좀언급하기가 그런데 그 중국 영화가 쉽게 말하자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배가 설명을 할때 그 가장 최신 버전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는 되어 있는데 어그 이제 논문 프로포절만 봐도 그 이제 최신 버전이 아니라 예전에 다른 버전들에 대한 언급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어 물론 그걸 언급할 필요성은 있지만 너무 그거에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 거의 비슷한 의견으로 이제 스태프 이제 코멘테이터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확하게 지금 아직 제가 내년에 논문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도 아마 네,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관련돼서 아마 논문을 쓰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계속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냥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이 될지 모르겠는데 미디어 참여,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수업 중에 언급이 있긴 할 건데 다른 수업 중에도 언급이 계속 되고 있기도 하고. 일단 제가 처음 입학해서 배운 그 코스가 미디어 어디언스 코스였어요. 이제 대중들에 대한 그런 공부를 했었는데 그걸 활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쓰면 되겠구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최소한 에세이를 쓰면 되겠구나. 라고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내년에 잘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끝!